안녕하세요. 경기도 성남 천호보살입니다. 네, 선생님 오늘 저희가 사주를 한명 가져왔어요. 네, 네. 같이 봐주세요. 불러드릴게요. 자, 여자분이시고요. 네. 좋아요. 이 사람은 타고났어 사주가. 음. 근데 우리처럼 신의 가물도 있어요. 어, 신의 가물도 있고 어, 어,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상에서 도와주는 사주야. 근데 어, 지금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결혼한 걸로 나와 어. 결혼한 걸로 나와 맞아요. 결혼 했어요. 결혼을 한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이 워낙 음. 연예인이라고 그랬죠? 네 톱스타처럼 보여져요 그냥 어... 나한테 안 좋겠지 이걸 어... 뭔가 찍기 위해서는 뭐 유명한 사람이 좋겠죠 어, 근데 제가 볼 때는 유명해 보여요 이 어... 사람 따라갈 사람은 없고 일단 끼가 많고 재능이 너무 많아, 많다 보니까 네. 여자들이 이 사람 보면 다 부러워할 정도야 어 그래요? 응. 그 부러움이 이제 여자로서 부러워 여자로서 연예인들도 이 여자를 부러워해 어... 응.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잘난 것 같이 보여져요, 지금. 성격이랑 이런 부분은 좀 어때요? 성격은 까칠 없죠. 이 사람이 <웃음> 네. 워낙 어,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 사람, 이 남편도 이 사람을 얻었을 때는 아무래도 어, 재력가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고 이 사람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. 근데 그걸 못하면 이 사람도 <웃음> 어떻게 보면 우울증 아니 우울증이 올수 있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만큼 자리가 자기가 이때까지 잘난, 잘난 만큼 살았고 네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살았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남편이 그만큼 이렇게 우쭈쭈쭈쭈 이렇게 해줘야 돼. 음. 그렇게 안 해주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 뒤돌아 서버리지. 어, 그럼 음. 남편과 사이가 좀 어떨까요? 어, 조금 제가 볼 때는 사이가 막 좋다? 이렇게는 안 보여져. 음. 이혼수가한 번은 들어왔어야 되고요. 아, 그래요? 한 번은, 음. 그러니까 뭐, 방송에 이렇게 내비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, 네. 부부 간의 갈등으로 산에 못 사는 소리도 한 번은 비춰줘야 되고요. 음. 이제 이 저기도 자식이 어느 정도 커야 네. 이게 이 집안이 좀 화목해질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지고, 음. 제가 볼때 일단은 이사람도 계속 그냥 결혼은 했어도 방송에 손 놓고 있는 것처럼은 안 보여져 음. 어, 계속 뭔가 뭐 광고도 찍고 내가 볼 때는 뭔가 활동을 계속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음. 그럼 그 활동을 계속 꾸준히 유지해? 수... 꾸준히 유지는 할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집에서 쉬어라 이러면 이 사람은 병나서 안 된다니까 근데 내가 볼때 계속 어.. 재의가 계속 들어오는 것같아 어.. 외외적으로 어. 좀 돌아다녀야 되는.. 네네.. 어. 움직여야 돼안 움직이면 이 사람.. 역마살에 있어서 동생 사방으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어. 이 사람이.. 응.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면 안돼.. 아까 그 남편 얘기를 좀 했는데.. 네네. 그러면은.. 이혼수가 한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네네. 앞으로는요? 앞으로? 앞으로도 그런게 좀.. 혹시나.. 네.. 고비고비.. 한.. 제가 볼 때는 한두 번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50대 중후반에 네. 한번 고비수가 한번 오기 때문에 네.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. 근데 어, 여자도 끼가 많고 네. 끼 없는 사주 아니야. 네. 청순해 보이 이렇게 내어볼 때는 키도 크고 청순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, 보여 줄 수는 있어도 좀 겉과 속이 좀 다르지. 아. 어, 그러다 보니까 어, 이 사람도 청순한 것같아 보여도 성격이 이게 보통 성질이 아니거든.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변덕도 심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 자기 성격 안 맞춰주면 조금 잘 삐지는 거 있잖아 네. 약간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 힘들어 이 사람 다루기가 음... 그래서 이거를 좀잘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좀 금전이요? 네. 금전은 내가 볼때 그래도 재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음... 중에서? 연예인 중에서 돈 많아 보여요 아 어, 많아 보여요 네 그리고 좀... 그 남편도 마찬가지로 돈 많아 보이고 그럼 금전을 계속 유지할 수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어... 이 사람들도 다 땅이다 보다 대지 이게 돈이 네네. 안 날라가지 돈 그냥 흥청망청 썼다가는 네. 어이이 어. 이 사람, 이 사주에는 돈이 상 따르거든요 근데 네. 남편을 봤을 때는 네. 남편이 좀 굴곡이 있죠 아, 그래서 그래요. 잘 갈수를 잘 하셔야 돼고 어. 맨날 평생 이게 좋을 순 없잖아요 네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, 이 여자 배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돈이 따르, 따르는 사주기 때문에 돈은 뭐 메말를 것 같지 않지만 배우자로 봤을 때는 배우자가 조금 굴곡이 있죠 어... 남자인다 해도 사람이라는 건 항상 네. 어, 이게 굴곡이 언제든 있기 때문에 네. 그 남자, 남편이 조금 그렇죠 어. 돈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 사주죠 이 여자분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이렇게 있으면 언제가 좀 가장 좀 좋아 보이세요? 일적으로 일적으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고 말년에 조금 시들어가겠죠 어. 어. 근데 지금 어 초년 중년 괜찮아요 이 사람 어. 근데 말년에 이제 방송 쪽으로는 안할것 같아요 어. 왜요? 본인이? 같고 그냥 좀 이제 자기 노후 생활을 하면서 네. 즐길 것 같아. 건강적인 면은 뭐 주시면. 이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자궁이나 이쪽 갑상선, 유, 유방 이쪽으로 여자 질환으로 조금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볼 때. 그쪽을 조금 어, 잘 관리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. 요 어, 알겠습니다. 네.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 해볼게요. 네. 이분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맞죠? 배우 전지현 씨. 아, 어, 전지현. 그렇죠. 전지현 씨 아시죠? 그렇죠. 일단 역기적인 그녀인가? 맞아요. 맞아요. 그아 그래요? 어, 엄청 옛날 것들. <웃음> 옛날 거. 그렇게밖에 몰라아 진짜요? 이분이 21년도에 네. t v n 에서 지리산이라는 음. 드라마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작품 활동을 잠깐 쉬고 있어요. 쉬고 있어요? 네. 아, 그래서 앞으로 또좀 더. 나와서 작품을 또 꾸준히 음. 할지 궁금해서 한것 그, 같아요. 그 뭐지 드라마나 이런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쉴것 같고 네. 그냥 뭐 광고라든지 뭐 네. 이런 쪽은 계속 그냥 틈틈이 그거는 할것 같아요. 어, 선생님이 아까 그 이현수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. 근데 이거는 뭐 루머인데 그 남편이랑 네네. 약간 사이가 안 좋아서 뭐 헤어진다 뭐 이런 음. 루머가 솔직히 아, 좀 있었어요. 돌았었어요. 어. 좀몇년 전에 그 돌았었는데 네네. 그 정말 사이가 안좋 선생님 말씀대로 뭐좀안 좋았던 거네 진짜로 그런 거 같이 보여져요 제가 그때 어... 이 사람이 구속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거든요 어, 여자분이요 응. 오..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밖으로 막 활동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이제 제로가다 보니까 네네. 막을 거 아니에요 음... 굳이 뭐 긍정적으로 아쉬울 게 없으니까 어... 그럼 이제 활동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네. 성격도 까칠었고 아닌 거 같아도 그렇게 많이 까칠한 거. 러어요아 <웃음> <웃음> 그렇구나. 어. 그럼 그 남편과 사이는 앞으로도 보면은 그거를 이제 유지 나가려면 서로 노력을 배려를 하고 서로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어, 어떠, 어떤 어떤 어떤 노력이었고가 그러니까 서로 막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배려를 해야죠. 막말 안 하고 어. 조금 이렇게 내그 남자가 뭐. 바람을 피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네. 좀이 사람 성격, 성격적인 그런 걸로 좀 트러블이 많을 것 같아요 어. 성격적으로 앞으로 전지현씨가 가장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으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? 그래도 워낙 철두철미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. 뭐 방송에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네. 욕먹을 짓은 않을 것같아어 어. 입에 오르고 내릴 정도로 자기가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그걸 지킬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하는 어 관리를 잘하지 어. 피를 뭐 너무 안 나오시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 예능뭐 이런 건 아예 안 하시잖아요 뭔가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런 가 관리를 위해서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어, 어. 앞으로도 별로 왜냐면 이제 결혼하고 했으니까 네. 네. 이제 또안 좋은 소식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네네. 자기 그냥 그 가정적인 일만 네. 하고 이제 조금 한 번씩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춰주는 것 같은데 네. 방송 나오는 게좀 뜸할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 전처럼 막 톱스타처럼 막 네. 활동을 네. 뭐 이렇게 해서 스카 들어와도 내가 보 때는 안 하는 거 같아. 어, 안안것 같아. 저 정준원 씨그 TV에서만 볼 때는 뭔가 그 그냥 많이 내 네, 여인 같은 고뭐 그랬는데 네. 실상은 뭐 조금 조금 제가 생각할는 거랑은 다르네요. 네. 네. <웃음>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선생님, 그럼 연예인을 아예 안, 안 좋아하세요? 음. 완전 옛날 가수들 있잖아요. 네네. 완전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 요즘 막 예를, 예를 들어서 막 네. 진짜 막 유명한 사람 나랑 아예 못먹려걸요아무도 어, 올라요. 그럼 누구를 얘기하자고번주하셨어요 네? 누구를 가장? <웃음> 서태지와 아이들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렸을 때? 서태지와 아이들? HOT? 어, 그런 거왜에는 아예 방송을 안 보니까. 그럼 평소에 뭐하세요? 저는 기도하고 뭐 그냥 네. 원래 그런거에 재미가 없어 그냥 유튜브 있잖아요. 뭐 네. 예를 들어서 음식만, 음식도 못해요. 근데 그런거 이제 보고. 어. 옷옷 옷, 입는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뷰티 이런거. 그런거 관심있죠. 아 그런거 많 좋아하신다. 오히려 연예인보다 유튜버를. <웃음> 그런거 있잖아요. 그런거 네. 좋아해요. 피부관리, 아. 나 관리하는거. 근데 그게 이제 무당대는 못하죠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